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는 남자 꾸기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가장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한 로컬 미용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넓고 쾌적한 환경과 에어컨, 그리고 대기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구장한 아름다운 베트남 여성 스태들이 여러분들께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네요 와 너무 이쁜데요? 오늘도 금사빠네요 저도 미용실에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갈때 어디로 가야 될지 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곳에서 한인 미용실을 가고 싶어도 먼 거리에 있다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베트남 현지 로컬 미용실을 가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입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로컬 미용실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의 사진을 준비해서 가지만 그래도 불안함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갑자기 베트남 스타일로 헤어가 변하는 마법을 많이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현지 미용실을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30샤인 미용실입니다. 베트남 전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남자 미용실입니다. 저는 30샤인 미용실을 2년 전에 알게 되었고 현재도 가끔 이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사소통 관련 문제는 메뉴판을 보고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30샤인 미용실은 메뉴에 나오는 사진 중 콤보를 한가지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콤보에는 세안, 샴푸, 면도, 스타일링이 포함되어 있고 기본 콤보를 선택하셔도 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콤보마다 가격은 다르지만 원하는 서비스를 사진으로 보고 포함할 수 있습니다. 콤보를 선택하고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아름다운 여성 직원이 와서 먼저 세안과 샴푸 그리고 가벼운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선택한 콤보에 따라서 피지 제거, 스킨케어, 두피 마사지, 두피 케어, 가벼운 마사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줍니다 지금은 얼굴에 스킨케어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발소와 같이 귀청소도 가능하고 미리 사전에 사진을 보고 귀청소 서비스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또한 마스크팩이나 기타 얼굴 세안 등 사용 제품들이 싸구려가 아닌 한국 제품들도 다수 보여 피부 트러블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안심이 될 겁니다. 어우 이거 느낌 이상해요. 간지럽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합니다. 베드에는 등 마사지 기계가 달려있는데 의외로 괜찮습니다. 아주 시원해요. 샴푸도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질 만큼 아주 훌륭하고요. 스무스하고 부드럽습니다. 귀 안에 깊숙하게 버블을 넣는 서비스인데요. 처음에는 간지럽고 뭔가 느낌이 이상했는데 나중에 지나면 속 시원히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헤어 디자이너가 와서 자리를 안내하고 원하는 스타일을 물어봅니다. 3 0차인는 프랜차이즈답게 직원 교육이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고 매우 친절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잘 응대해주고 고객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선남선녀가 모여 있어서 상당히 저는 놀랬고 부러웠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베트남 미용실은 남성이 하는 일과 여성이 하는 일이 좀 구분되어 있는데요 베트남 미용실의 특징은 여성분들이 주로 세안과 샴푸 그리고 마사지 등을 맡고 있고요 남성분들의 경우 전문적으로 헤어 커트나 파마 염색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튜브 출연하는데 이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끼좀 잠깐 부려봤습니다 목 밑으로 아주 깊숙하게 들어오는 마사지는요 아주 부드럽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귀에 물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클라스 자 이제 가격이 궁금하실텐데요 30샤인 미용실은 지역 그리고 콤보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 있으나 콤보의 가격은 대략 최소 10만동에서 최고 30만동 사이입니다 콤보는 직접 사진을 보시고 어떤 부분을 서비스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직접 파악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지 다른 미용실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하지만 한 곳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 최고의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 힘드냐고 물어보니 걱정 말라는 그녀 되도록 아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를 계속 안심시켜주며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스타일링 해주는 대로 너무나 얌전하게 기다려주는 우리 흐왕씨 촬영에 협조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찾기 어려운 아주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편리함까지 갖춘 이곳은 매우 신뢰가 됩니다 30샤인은 베트남 전국에 많이 있으며 각자 계신 지역에서 구글로 30샤인으로만 검색하셔도 주변에 가까운 지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전부 끝나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대부분 만족하는지라 저는 모든 평가에 매우 만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도 즐겁고 유익한 베트남 생활에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도 있으니까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재미있 n e u